안녕하세요 여러분 입대 전 마지막 화보를 찍으러 왔어요 촬영장에 들어갈 수 있는 제한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오늘 셀프캠으로 찍으면서 걸어가는 중입니다 소나무들이 가득하네요 공기도 너무 좋고 음. 영상이 좀 많이 흔들려도 이해해 주시길 바랄게요. 그래 아, <웃음> 유 감사합니다. 와 근데 진짜 한적하다. 화보 하나 정도는 남기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. 다녀와서 어, 이것저것 또뭐 할까 벌써부터 생각하고 있어요. 그러면 저는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또 재밌게 찍고 오도록 할게요 안녕 완벽합니다 오늘도 Gentlemen. 웃는 거 마지막으로 하고 와, 이리 <목소리나> 양쪽 엄청 아, 좋습 여름에 한번 앨범 내야겠다, 갔다 와서. <목소리나> 아, 대박이다! <목소리나> 아 눈딱아! 오늘 끈적끈적해 퍼스트로 8월 로하보 오늘 또 찍었어요 어제 제 팬미팅이었는데 <웃음> 아침 7시에 또 나와가지고 아 8시구나 8시에 나와서 또승우는 열일을 했습니다! 네 여러분들의 헤름이 없는 <웃음> 승우가또 좋은 선물 하나 남기고 가는 것 같아서 일단 너무 기분이 좋고 오늘 사진도 되게 예쁘게 나와 잘 나올 것 같아요 바다에서 또 찍었어요 제가 들어가서 되게 신선할 것 같고 조금 추웠지만 바닷물 소금이 너무 짜가지고 조금 고생 좀 했습니다 여러분 승우의 고생을 알아주고 그러니까 꼭 기다리란 말이야 어? 나 지금 잘 지내고니까 나잘 지내고 있으니까, <웃음> <웃음> 지내고 있으니까 음, 걱정 말고 항상 아, 너무 고맙고 꾸준히 어, 별일라는 승우가 되고 더 건강하게 돌아올게요 퍼스트룩 8월로 승우 많이 사랑해주고. 우리도 앞으로 더 사랑하자 안녕